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시험 잘 치셨나요? 이제 시험 치고 어, 또한주 정도 흘러서 새로운 어, 이제 생활에 좀 적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내신 어,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아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음 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으려면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코칭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이번 시험 끝나고 몇몇 학생들은 원장 선생님하고 1대1 코칭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원장 선생님 몸은 하나고 또 모든 학생들하고 1대1 코칭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음 서로에게 코칭해 줄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따라서 해보시면 원장선생님하고 1대1로 코칭한 똑같은 효과가 날 거라고 이제 원장선생님 생각합니다. 을 자,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실게요. 자, 제목은 내신 후 학습 성장을 위한 또래 코칭입니다. 자 자, 어, 우리가 이제 코칭에 대해서 어, 계속 해왔, 해왔는데 어, 꼭 원장선생님 늘 강조하던 게 있었어요. 바로 경청이죠. 경청. 그래서 지금 우리 짝꿍 코칭을 해주는 우리 짝꿍과 십일자 11자 경, 항상 이야기할 때1 1자 경청 무릎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 서로를 마주보고, 이제, 내 무릎이 11자가, 내 무릎 11자, 상대방 친구 무릎 11자, 서로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합니다. 나는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고 있다던가, 뭐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허리만 틀고 있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눈을 마주보고, 11자 경청 무릎, 나는 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어.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경청합니다. 자, 좋아요. 마음으로 경청하는 건 어떤 걸까요? 어 우리가 이제 어, 영혼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뭐 영혼 없다 지금, 영혼 없이 말한다 어,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영혼을 느끼고 어떨 때는 영혼을 느끼지 못하나요? 바로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아, 잘 들어주겠다 내 마음으로 그냥 귀로 듣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니까 내 마음으로 너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겠다는 라 의미죠. 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할 겁니다. 자 여기 노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해서 친구가 더 많은 얘기를 떠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이 우리 코칭의 핵심이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떨 때 누구랑 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친한 사람, 편한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어, 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면 어때요? 아무리, 뭐, 뭐, 말을 많이 하면, 뭐, 상을 준다 해도 그 사람이 불편하면 얘기가 잘안 되죠. 그런 것처럼 나의 목적은 이 친구가, 어, 이 얘기를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인데, 뭐 어떻게 하면 친구가 얘기를 많이 하게 할수 있겠어요? 쟤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정말 마음으로 잘 들어주면, 어, 그만큼 친구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친구랑 뭐, 이번 뭐,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어, 마음이 어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금, 어,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어,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 그래? 힘들어. 어떤 점이 힘들었어? 이렇게 자동적으로 궁금하지 않나요? <웃음> 여러분들이 친구가 힘들었다 하니까, 어,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 궁금한 것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궁금한 것들 질문하라는 거지, 음, 뭐, 쓸데없이 뭐, 이렇게, 그, 어, 여친 있어, 남친 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 파란색 카드로 가볼게요. 나는 친구의 말에 취임새,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어, 그랬겠다. 멋지다. 아, 힘들었구나. 이번 내신 기간 동안에. 어떤 게 힘들었어? 어, 공부를 막, 막 외우고 막 이렇게 잘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 어, 아, 그렇지. 외우는 건 힘들지. 나도 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 친구는 어때요?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손발이 이렇게. <웃음>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건참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어 누가 나에게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나 어른들이나 친구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손발 오글거리는 생각하지 말고 또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것도 계속 습관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혹은 난 정말 참, 참아 못하겠다 이렇게. 요난뭐아 어? 그렇구나 이런 거잘 못한다.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 비언어적으로 동의를 표현해음 그래? 음 맞다 맞다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래서 친구가 신나게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이 모든 것의 베이스에는 이 친구가 하는 모든 일이 다잘 되기를 속으로 <웃음> 있잖아. 야, 네가 뭐 100점 받겠다고? 다음 시험에? 아이고, 네가 되겠냐? 이런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가 원하는 모든 일이 다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응원해줘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일이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내가내 마음이 모든 것이 다잘 되기를, 뭐, 누구라도 다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일도 다잘 됩니다. 우리가 뭐, 막난다 잘하고 싶은데 잘못 되는 이유가 뭐예요? No, 쟤는 좀안 됐으면 좋겠어. 어 제가 좀잘안 됐으면 좋겠어.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보다 더 앞서가면 은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CLA 학원 다니는 친구들 그런 일이 없기를 선생님이 어 미리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친구에게 스스로 뭐든지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음. 코칭의 기본 원리예요. 내가 코칭 해주는 상대방이 아, 어, 답답할 때가 있어. 어, 저 사람은, 어, 뭐, 공부하면 되는데, 폰 끄고 공부하면 되지, 그지? 근데, 그 방법을 못 찾고, 아 어, 게임, 게임 때문에, 뭐, 공부를 못 하겠어. 뭐, 폰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나는? 아이고, 그폰을 끄라니까. 폰만 안 보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방법도 모르냐?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친구 입에서 얘기할 수 있게끔 이 친구가 아직 휴대폰을 줄이는 것이 준비가 안 됐으면 아무리 누가 얘기해줘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첫 단계 지난번에도 한번 해서는 이렇게 준비가 됐죠. 자 다음 단계 자 이번에는 어 코칭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렇게 경청을 해줘가지고 나의 현재 상태를 알고 그리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걸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내가 원장선생님 계속 보니까 목표를 세우는 걸 보니까 이렇게 다음번에는 시험을 잘 치고 싶습니다. 음. 어떻게 잘 치고 싶으세요? 잘 치고 싶습니다. <웃음> 시험을 잘 치는 게 어떤 거야. 아, 문제를 이렇게 막 밑줄 긋으면서잘 풀고 어 틀리든 말든 잘 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그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목표를, 목표 달성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스마트 기법이라고. 자, S, specific. 우리 영어학원 다니니까 발음 좀 좋게. specific. 어, 구체적인이란 뜻이죠. 이 목표가 구체적입니까? 음? 잘 치고 싶어요가 구체적인가요? 영어 잘하고 싶어요가 구체적인가요? 영어 잘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 기준에서. 그거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M, measurable. 측정 가능한 이라는 단어죠. 어, 이 목표를 내가 달성했는지 아닌지 나도 몰라. <웃음> 자,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가 목표야. 응? 그럼 언제 행복해졌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조차 본인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목표는 측정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어떻게. 어, 뭐, 기, 말고사 때는 모든 과목이 평균해서 평균 2점을 올리겠다라든지. 그건 측정 가능하죠. 오케이. 뭐, 아니면 뭐, 하루에 폰을 보는 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겠다. 이런 것도 측정 가능하죠. 그 다음, A. Action-oriented. 행동에 기반한. 즉, 바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목표가, 어, 우주여행입니다. 어, 언제까지? 2024년까지. 뭐, 이게 구체적이고, 달성할 수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지만, 이 지금 바로 할수 있나요? 내가 뭐 행동할 수 있나요? 음, 당장 행동할 게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R, realistic.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가요? 아까 그 우주여행 하는 것도, 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어, 불가능하진 않겠다. 그치? 어, 그렇게 그런 거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실력이 이제 50점 수준이야.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기말고사는 목표는 100점입니다. 자, 100점 구체적이죠. 어 달성 여부 하는, 확인 가능하죠. 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행동으로 시수할수 있는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네, 잘 찍으면 가능하겠죠.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한달반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봐야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T, time limited.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시간이 limited. 한계가 있나요? 목표 달성에 명확한 기한이 있습니까? 자, 어, 나는 뭐, 그, 어, 100점을 받고 싶은데, 어, 언젠가는, 네, 제가 영어를 하는 한, 언젠가는 한번 100점을 맞아보고 싶습니다. 이 명확한 목표 기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다면, 이러,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기, 어,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어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분명히 현실적인 방해 요소가 있을 거예요. 뭐 친구가 만나자고 한다거나 뭐, 뭐 방법을 잘 모르겠다거나 그런 뭐 폰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엄마가 넷플릭스를 끊었다던가 <웃음> 뭐 그런 방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코칭에 대한 준비는 다 됐죠, 그죠?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짝꿍과 각자 10분을 줘서 코칭을 시작할 건데요. 여기 있는 질문들을, 어, 이제 친구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 이 10가지 질문 할 때는 정말 이 친구에게 집중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아까 우리 경청 연습했던 거 있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시간이, 선생님 시간을 세워주시고, 시간이 다 되면은 또 스위치, 해서 각자에게 질문을 또 합니다. 이게 목표 설정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요, 요거는 요요 프린트 해가지고 선생님이 드릴 건데 자신의 이름을 적고 내 코칭 파트너 이름을 적고 결국 다음 시험 보면 최종 목표 아까 스마트 기법에 목표를 적어주시고 이 목표 달성의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한세 가지 정도 적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 행동 요 행동은 어, 최종 목표는 뭐, 70점, 80점, 이런게되겠죠 그죠? 내가 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 기반해서 한번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코치 코칭, 오늘의 코칭을 평가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여러분들이, 어, 내신 진도 나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뭐, 물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명확한 동기가 없다면 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또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이런 어, 코칭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한번더 성장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남은 시간 우리 단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작궁 코칭 파트너와 함께 코칭 실습 한번 진행해 보시고 또 소감도 어, 한번 남겨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음그 내신 대비해서 결과에 대한 어,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죠? 그 설문 조사 아직 참여 안한 친구들은 모두 다, 다 참여해서 본인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 앞으로 어, 더 좋은 수업과 강의를 위해 학원에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원장 선생님 여기까지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